안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한지 아, 얼마 안 됐습니다 아홉 배, 아배 그러면 AD 팔잖아요. 5천6천에 팔잖아요. 네, 그 이거, 이거잖아. 아, 이거 사골지 아, <웃음> 역시 이거 사골비. 오케이, 이제 아직. 난 저거 두고 먹을래. 두고 먹고, 아니 두고 뭐, 먹다가 내가 부르면 버리고, 네. 아니 갈기은 먹고, 그다음에 네. 복습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. 앞에 거도 또 하루 네. 빨리 만들어서 하고 계속 오늘 만들고 많이 계속 만들 거거든요. 레시피곡은 빨리 끝나고 넘어가고, 만들고 만들고, 그 다음에, 또, 이미지 트레이딩 했어요? 와, 네. 제일 랩은 좀모동적으로 하실 것 같아. <웃음> 아 어, 여보세요? 아 <웃음> 어, 네네네 아 <웃음> 어, 네. 어, 그냥 좀, 한세. 네 그냥 해가지고 하세요 하세요 그냥 이렇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나중 와서 이걸 로밍잡아가지고 그냥 로미를 네그런 근데 온도가 높아요 되게 뜨거워요 자 지금 자 70도 가 넘어요. 70만 2, 3도 넘어요. 70에서 4도, 5도, 를도까지가이 정도 돼야 돼요? 아, 아니요. 뜨겁게 아니, 되면 안 됐습니다. 아, 이거목화할때 뭐. 뭐. 손님 중에 아, 뜨겁게 달라고 박진장하이 있어요. 그러면 진짜. 죽어라. 퍼지라. <웃음> 어, <디라>. 이러면서. <웃음> 아 그때 어떻게 딱대고 하라고. 나 여기 이렇게. 네. 9 말고 이렇게. 살짝 전고. 찍고. 고 한번 어, 이거. 네, 어, 오케이. 한번 더요 네. 만들어요. 게 해야죠? 이 피핑 만들 거예요. 피핑 그때 뭐라고 했죠? 제가 동물성이나 식물성 있다고 했는데. 네, 아, 제가 그러면 동물성 을저구왔거든요한 네. 분은 동남 아, 아, 450 맞아 아 역시 그 하루라도 조금 더 늦게 한다 기분도 맛시네 끄신 거다먹무데 제가 이렇게 안다 진짜 세 분이 더 더럽습니다 나니다 재미있 n 지 u t 터 안돼 o 네? t d 조금 내려요. 아 이걸 내려야 돼요? 망했죠? 한하나 h 하 a n n a h Hannah, Hannah, Hannah, h 그래서 소리가 안 n n a 만저거 n n a h Hannah, h a 한 4배 분량, 4배 오배에 4배가 온되니까 여기가죠 휘핑포인 <목소리> 이거 찍어도 되죠? 응잘나오안 나오면 <웃음> 어떻 하지? 여기 소리가 달라 리 아니 처음에 치치카고서와 망했다 잘 나오죠. 파스라치, 응. 아티아치 할 때는 되게 찐득하게 나와야 되거든요. 누구래요? 좀... <웃음> 나와스파라카 음. 하나, 퓨핑크림고 카라라 켓도 하나, 시원한 거 하나, 미크티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모카 어, 아이스 휘핑크림 가득 네. 넣어 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모걸 네. 가져갈 거예요. 네. 그리고 발리나 할때 따뜻한 거 하나. 연락해주시고, 딸기트 스무디 하나 네. 세요 모카만 가져갈거예요 모카, 네. 네, 그럼 모카는 안해드릴까요? 네. 아니, 모카는 <웃음> 일행 바로 주 아, 맞요 알겠습니다. 네. 디렛다여기로가는데요 네. 다다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자자아 일본 선수 나하겠습니다 어우 망가졌다고 해야 될 어우 망가졌다고 해이될지 어디 있어요? 아 이거밖에 삼 번은 벌써 음료 만들었습니다. 어떤 거 만들었죠? <목소리> 카페 오빠 <고파. 목소리> 카페 오빠가요. 사실 네? 들어갔나요? 네. 어 카페 오빠 만들었습니다. <목소리> 자자자아 지금 3번 선수 지금 음료 거의 한잔 최종 지금 30% 정도 지금 완성되어 있네요. 자 이천원씩 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<웃음> 자 이거 중에 이모선도 지금 차 추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스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준비, 있고요 일단은 아 어쨌든 이런저런 알바 기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, 어? 일을 좀 해본 것 같아서 일머리가 좀 있습니다 일머리가 있어요 저정도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 자 자, 자 스팀 들어갑니다. 일 선수 들어갈요 <웃음> <다시> <웃음> 아, 진짜 기다렸습니다 어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스팀 딱잡어요 아, 이에 일본 선수 피핑다세어요아이 지금 까지 수업 중에서 진짜 제일,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<웃음> 진짜 이 진짜, 치즈 진짜, 진짜, 진짜 쓰고 있는거에요 네, 예전에 라다트 연습한다고 4시간동안 한게 온두 1kg랑 우유 한 박스 였거든요 4시간동안 그래서 지금 우유가 이렇딱딱한거 아까 다고있 쓴거 같은데 냄비를 보일수더 쌓이긴다 안안